사업별 FAQ 콘텐츠, 이노비즈 및 메인비즈 등록 이번 시간을 통해 이노비즈 인증, 벤처기업 확인 제도 그리고 3대 혁신형 기업의 특징에 대해 살펴보고 이에 대해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노비즈란 혁신과 기업의 합성어로 기술 우위를 바탕으로 경쟁력을 확보한 기술 혁신형 중소기업을 의미합니다. 정부에서는 기술 경쟁력과 미래 성장 가능성을 갖춘 이노비즈 기업에 기술, 자금, 판로 등을 연계 지원하여 육성하고 있으며 이러한 이노비즈 기업 인증을 받으려면 중소기업 기본법상 중소기업으로서 설립 후 3년 이상인 기업이어야 합니다. 그럼 이노비지의 신청 접수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보겠습니다. 먼저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기업 등록 및 재무제표를 입력하고 온라인 자가진단을 통해 기술사업계획서를 입력하고 신청 접수를 완료합니다. 그런 다음 기술보증기금의 현장평가를 진행한 후에 이노비지가 선정되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이때 1차로 온라인 자가진단을 통해서는 650점 이상으로 통과되어야 하며 2차로는 현장평가를 통한 실사과정을 거쳐 700점 이상을 받고 기술평가 등급 B 이상 받아야 최종 이노비즈 기업에 선정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2차 평가가 무엇보다 중요한데 2차 평가에서는 온라인 자가진단에서 자체 평가했던 내용에 대하여 사실대로 평가를 했는지 신뢰성 유무를 확인하며 기업이 보유한 개별 기술에 대한 현황과 보유 기술에 대한 혁신성 및 기술성 등을 평가하게 됩니다. 실사 시기는 온라인 자가진단 제출일로부터 3주 이내이며, 기술신용보증기금, 각 지역평가센터에서 3주 이내에 업체로 직접 전화를 걸어 실사 일정을 확정지은 후입니다. 다음은 기술혁신시스템 평가지표 배점표입니다. 이를 보면 기술혁신능력, 기술사업화능력, 기술 혁신 경영 능력, 기술 혁신 성과 4개 분야에 60개 내외 평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온라인 자가진단 예비 평가 시 1000점 만점에서 650점 이상이 되어야 하며, 기술 혁신 시스템 평가에서는 1000점 만점에서 700점 이상이 되어야 하고, 10등급제로 되어 있는 개별 기술 수준 평가에서 B등급 이상이어야 하는데요. 특히 자가진단을 통해 650점이 넘지 못하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650점을 넘을 수 있도록 가상진단 자료를 이노비즈 홈페이지에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제도 운영 규정을 다운로드하여 자체 확인해 볼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편 개별기술수준평가는 경영주 기술능력, 기술성, 시장성, 사업성 및 수익성의 4개 분야와 34개 내외 평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노비즈 인증기업에 대한 우대 지원 사항으로는 금융과 세제 지원 등 다양하게 있습니다. 금융 지원에는 기술평가 보증으로 보증 비율 최대 100% 전액 보증 지원과 기술 보증의 경우 이노비즈는 50억까지의 한도가 증액되어 지원되고 있으며 무역 보증료 20% 할인 등의 지원이 있습니다. 세제지원에는 수도권 기업의 취득에 따른 취득세 중과에 대해 면제되는 세제지원과 정기세무조사 유예,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M&A 시 법인세 10% 공제되는 세제지원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산업기능요원 제도, 전문연구요원 제도의 인력지원과 기술개발사업 참여 시 우대지원, 그리고 기술자료 임치수수료 3분의 1 감면 지원이 있습니다. 판로지원을 위해서는 아임쇼핑 입점 판매 지원과 물품 구매 적격 심사 시 가점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노비즈 인증을 위한 인증 절차 및 자가진단을 위한 배점 구성, 우대 지원 사항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보았습니다. 메인비즈는 한글로는 경영혁신형 기업입니다. 경영혁신형 기업은 제품 및공장중심의 기술혁신과 달리 마케팅 및 조직혁신 등 비기술 분야의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5조 3항에 의거하여 도입된 제도입니다. 또한 메인비즈는 경영과 혁신, 기업의 합성어로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경영혁신형 기업으로 인증받은 기업을 지칭합니다. 목적은 경영혁신 활동을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갖춘 중소기업을 발굴하여 우수기업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것과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 자금, 판로 등을 연계 지원함으로써 전통 제조업 및 서비스 산업의 경영혁신 촉진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평가 대상 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중 업력이 3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다만 게임, 도박, 사행성, 불건전 소비업종에 해당하는 일부 기업은 제외됩니다 다음은 메인비즈 인증 절차입니다 우선 온라인으로 신청을 하며 메인비즈 홈페이지에서 로그인 후 기업을 등록하고 기본정보, 공장정보, 생산품정보, 재무정보를 입력한 후 온라인 자가진단을 진행합니다 메인비즈도 이노비즈처럼 자가진단 점수 600점 이상이 되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평가비용 50만 원의 송금과 함께 현장평가를 신청합니다. 그런 다음, 주관기관에서 접수하여 현장평가를 실시합니다. 이때 현장평가 점수 700점 이상이 되어야 승인됩니다. 승인된 기업에는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서 확인서를 발급 송부하고 있습니다. 인증서 발급 소요기간은 3주에서 1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신청 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으로서 신청일 현재 설립 후 업력이 3년 이상인 기업으로 정상 가동 중인 기업이어야 합니다. 신청 방법은 확인을 받고자 하는 중소기업이 온라인을 통해 기업정보, 사업정보, 재무정보 등 기본사항을 입력하고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 중소기업이 직접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평가지표에 따라 온라인 자가진단을 실시하고 자가진단 결과 600점 이상인 중소기업은 현장평가 대상으로 선정하고 평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평가기관은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한국생산성본부 3개 기관이며 평가방법은 신청기업의 현장을 방문하여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평가 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여 평가 결과 700점 이상인 기업을 경영혁신 중소기업으로 선정하여 메인비즈 확인서 발급이 됩니다.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의 인증 유효기간은 3년으로 유효기간 만료 90일 전부터 만료 후 30일 전까지 재인증 절차를 통해 기간 연장하면 됩니다. 이번에는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인증을 위한 평가지표 구성입니다. 이는 총 1,000점 만점에 경영혁신 인프라 전략 방향에서 350점, 경영혁신활동 전략 방향에서 400점, 경영혁신성과 전략 방향에서 250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그중 350점 만점인 경영혁신 인프라는 경영 비전과 신뢰문화의 평가 항목으로 구성된 리더십 범주, 혁신 목표 정계, 혁신활동관리 평가 항목으로 구성된 혁신전략 범주, 유형자원, 무형자원 평가 항목으로 구성된 경영자원 범주, 성과의 측정 및 분석 평가 항목으로 구성된 성과관리 범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경영혁신활동 범주는 기업의 조직 역량과 제품 개발, 생산, 판매의 혁신적 활동에 대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고, 경영혁신성과 전략방향은 인적자원성과, 프로세스성과, 고객성과의 평가항목으로 구성된 비재무성과 범주와 성장성, 수익성, 안정성, 활동성의 평가항목으로 구성된 재무성과의 범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경영활동에 대한 성과를 비재무 부분과 재무 부분에 대해 정량적으로 성과 측정을 통해 경영 목표를 달성했는지에 대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메인비즈 인증기업에 대한 우대 지원 사항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메인비즈 인증기업에 대한 우대 지원 사항으로는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 사업에서 직접 수출액이 일반 기업은 500만 불 이상이어야 하는데 100만 불 이상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아시아 하이웨이 무역촉진단 파견 사업 선정 시 가점 지원과 수출신용보증보증료 할인 지원이 있습니다. 판로와 수출 지원은 방송광고비 지원으로 TV, 라디오 70% 할인과 방송광고 제작비 50% 지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물품구매 적격심사 시 우대, 해외 마케팅 활동을 위한 민간 네트워크 지원, 수출 인큐베이터 입주평가 시 가점 지원이 있습니다. 산업기능요원제도 우대지원과 일학습병행제 사업참여조건 완화지원, 공공연구기관 연구인력기업학연사업 신청자격 부여의 인력지원제도와 기타로 기술자료 임치제도, 수수료 감면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메인비즈 인증을 위한 인증 절차, 자가진단평가 항목 설명, 우대지원사항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그럼 3대 혁신형 기업에 대해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벤처기업은 설립 후 기술력, 신뢰도가 있는 기업을 확인하는 제도이며 이노비즈 기업은 설립 후 3년 이상의 업체 중 기술력이 검증된 기업을 인증하는 제도입니다. 메인비즈는 설립 3년 이상 업체의 경영능력을 인증하는 제도입니다. 각 기업의 형태별로 지원 혜택을 정리해 보면 벤처기업 또는 이노비즈 기업 인증에는 금융인력, 기술, 입지, M&A, 세제 등의 지원이 있으며 타기업, 금융기관과의 접촉 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을 인정받아 기업 이미지 개선에도 상당한 효과가 있습니다. 벤처 인증의 효과는 연구벤처기업 인가 시의 필수 요소이며 이노비즈 기업 인증 평가 시 우대, 설립 5년 미만 기업의 경우 법인세 감면 국가 R&D 사업 신청 가점, 병역특례 추천 심사 시 가점, TV, 신문 광고비 할인 등 다양한 혜택이 있습니다. 이노비즈 인증의 효과는 정책 자금 지원 시 금리 및 보증 우대, 대외적인 기업 신인도 제고 벤처기업의 요건이 되지 않는 기술 기반 기업의 지원, 광고비 할인, 국가 연구개발 자금 지원, 병역특례 추천 심사 시 가점지원이 있습니다 만약 업력이 3년 미만의 기업은 벤처기업만 가능하며 업력이 3년 이상의 기업은 이노비즈 인증이 가능합니다 세금 혜택을 보기 위해서는 설립 후 바로 벤처 인증을 받는 것이 유리하며 회사의 보증한도 및 대출한도 증액을 위해서는 이노비즈 인증이 필요합니다 다만 두 가지를 동시에 갖출 경우 일부 지원의 혜택은 중복되기 때문에 반드시 그 효과가 두 배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아셔야 합니다. 다음으로 이노비즈와 메인비즈의 차이점을 정리해보겠습니다. 먼저 이노비즈 인증은 주로 제조, IT 등 기술력을 보유한 업체들 위주의 인증 제도입니다. 그리고 메인비즈 인증은 주로 서비스, 컨설팅, 건설, 프랜차이즈 등 기술보다는 경영능력이 중요하게 여기는 기업을 인증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에 대해 한번 짚고 넘어가시기를 바랍니다.